28! 팔이잖아 28이면 나쁘잖아 아까 30이면 잘 나온 거였어. 28! 네? <웃음> 4, 5, 6! 6. 아! <웃음> 야! <웃음> 안녕하세요. 모영수입니다. 제가 오늘은 언관이들게 지금 어디 정도 키웠는지 중간 보고를 드릴 겸 이렇게 또 왔습니다. 중간 보고도 드릴 건데 방어할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행운의 아이콘, GM배어 함께 했습니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 <웃음> 자 어떻습니까? 어, 생각보다 장비가 꽤 괜찮으신데요? 심지어 네. 태고도 하나 있습니다 어, 근데 수정이 지금 신화로 되어있는데 아 그렇죠 이거좀 아...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. 그거 알아요 저 뭐죠? 심연수정이 아니라 태고수정 차원의 차원 수정입니다 차원의 수정 <웃음> 네, 어, 일단 차원의 수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아요! 뭐죠? 15개 아 맞습니다 심연수정 <웃음> 15개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할수 있고 토팅 지금 이게 5강짜리가 하나 있는데요. 네. 다들 6강을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토템부터 한번 해볼까 해요. 야 목파 돌표, 목파 돌표가 뭐야? 자 목표 돌표. <웃음> 목 돌파 목표. 자 일단 저희는 6강이 목표기 때문에. 잠깐만요. 용이 계속 나오는데요? 용, 용. 아 괜찮아. 이거 굉장히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. 잠깐만 어, 잠깐만 잠깐만 이분이부터 기다렸다. 4강 딱 갔을 때딱 잠깐 멈춰보자.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 어? 아, 됐어. <웃음> 잠깐만, 숨, 숨, 숨 쉬어, 숨 쉬어. 다들 숨 쉬어. 괜찮아요. 침착해. 침착해. 괜찮아요. 숨 쉬어요, 숨 쉬어. 4, 5, 6, 6. 아. 아. 2, 3, 4. 아. 아. 최종적으로 3강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. 두 머리 파편이 아무 구를 만들 수가 있죠? 있을 것 같거든요. 아 되나? 개수가 되나 이게? 암흑 주화로 머스칸 장비 파편하고 데그 장비 파편, 기아수 장비 파편을 조금만 사면 될것 같아요. 아 떨린다. 아 진짜 태국 갈때 기분 진짜 좋았거든요. <웃음> 어, 근데 오늘 태국 갈 줄은 몰랐어. 일단 수정을 빼야 돼요. 그럼 보면은 심연 수정하고 신화 수정이 껴 있잖아요. 일단 심연 수정 사원의 수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연만 뽑자? 심연만 뽑는 방향으로 가는. 아 좋습니다. 자 이제 태국 신발을 만들 건데 이걸 누를 영화가 수 있는 영광을 <웃음> 드리겠습니다. <저> 장 <제> 재계정이잖아요. <웃음> 어, 저 지금 오늘 태고를 갈 줄은 몰랐는데 태고 두 번째 가는 거를 저희 모험과 여러분과 DM 대어 함께 얻습니다 와 진짜 이제 저 이상 초보자가 아닌 느낌이에요 이제 이태고 이제, 이제 중수의 반영력 같다고 할수 있어 이제 네, 저 저희 칭찬맨님 보고 계시니까 저 이제 중수랍니다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차원의 수염을 만들 건데 20에서 35까지 나오거든요 공격력과 방어력이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25에서 35까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? 20에서 35까지. 그러니까 그 중에 공격력과 방어력 수치가 결정이 돼요. 그 결정은 이걸 살때 제작할 때 나오는 거예요? 제작할 때 결정이 됩니다. 아 그러면 잠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. 네 맞아요. 잠깐만요 잠깐. 25에서. 20에서 2 35. 20에서 35. 35. 35. 30. 30. 여러분 다시 재창. 20에서 35. 35가 크론석이다 3대 수정 공격력과 방어력이 아그렇서 35가 나옵니 그러면 몇 정도 나오면 좋은거예요어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제가 봤을 땐30 이상 나오면 잘 된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말씀했렸던 R로 네. 30! 어, 28. 28이잖아! 28이면 나쁘지 않아 아까 30이면 잘 나온거였어 응. 28! 네? <웃음> 오늘 여기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투력도 딱 오르고 아 근데 저희가 원래 잠재력 돌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도 못했어요 <웃음> 그건 그렇지 <웃음>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강화를 한번 눌러보고 딱 방송 지금... 종료를 하는 게 어떤지 그럼 어떤 거 해볼까요? 나 신발이 태고데아 잠깐만! <웃음> 에이 이 사람아 광도가 있지 방금 이거 만든 신발을 또 이거 하는 건아니데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따끈따끈할 때 강화를 하면 잘 오른다 마치 갖고 온 빵과 같다 근데 저 태고라고 해서 더 강화할 때 비싸고 이런 건 아니죠? 그러니까 이아 오케이 알아가자 알아가면 되기아 저기요 어까지 캐릭터 키웠는지 중간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제 약간 초보에서 살짝 중수로 가는 단계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용사를 찍고 침착매한테 또 컨설팅을 받으면서 저랑 비슷한 출연때 있는 모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g m 베어랑제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